여기 왜? 자 먼저 주목해드릴게요. 여기 동사야. 동사가 왜 단수가 나왔을까? 이렇게. 어, 주어가 길면 여러분들 복쓸것 같지만 자, 막, 막 이벤트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막, 메모리도 있고. 그치? 네. 근데 사실은 매화에 나와 있는 얘가 주어예요. 얘가 동영상가로 좋아요. 좋아요? 나머 이것도 봐봐. 익스트림이 비비를 꾸며주죠? 부사가 태용석 꾸며주죠? 이 허영사는 다시 명상 꾸며주죠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니까. 아... 대단히 생생한 기억들, 추억들이에요. 뭐에 대한 과거의 정서적 경험들에 관하여 알겠어? 네. 과거의 감정적 경험들, 어? 정서적인 경험들. 그리고 단지 뭐 아주 약한 그런 기억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요거의 기억들 다시 only we 그 다음에 memories 요것도 마찬가지야 only 단지 부사 요거의 형용사 꾸며줬죠이 형용사는 다시 뭘 꾸며줘? memory를 꾸며줘 뭐지? 명사 요기는 똑같잖아 패턴이 어? 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어 얘네들 뭐에 과거의 일상적인 어떤 사건들. 다 아, 묶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해빙의 목적은 두개예요 요거하고, m e m o r 하고엔 n d memories.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과 그리고 이런 기억들을 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이름을 의미한다. 목적들을 끊은 적서 대신 생략됐어. 우리가 뭘 유지한다? 치우친 어떤 개념이야. 과거에 대한 인식. 과거에 대한 치우친 인식. 이걸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뜻이에요. 그잖아. 과거의 어떤 정서적인 경험에서 아주 강렬하게 생생하게 대단히 생생한 기억들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일상적인 어떤 일들 사건들에 대한 단, 단지 그냥 희미한 약해 빠진 그런 기억들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강한 기억, 약한 기억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게 강한 기억이었어요? 뭔가 안정적인 기억그 다음에 일상적인 것들은 기억도 안나 사사한 것들. 응? 알겠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두 번째 문제를 볼뭐요 몸하는 영향이 있다. 이거 알고 있니? 네. 어 몸하는 영향이 네. 있다, 몸하기 쉽다. 이것도 알려드요 뷰, A, as, 모양, 비교. 그래서 과거를 뭘 본다? 어, concentrate, timeline, time, 시간선상. 감정적으로 신나는 사건들의 바로 뭐, 시간선상. 근데 어떤? 집약된. 자, 음. 집약. 컨센트레이트가 집중하다 뜻이 있니까뭐하진 거야? 농축된 거야. 농축된 거. 과거에, 과거를 뭘로 보냐면 집약된, 아주 농축된 그런 시간선상이야. 감정적으로 신나는 사건들이다. 이걸로 우리는 뭐 하는, 생각하는 경향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아까 얘기했잖아. 일상적으로 이렇게 약한, 희미한 이런 기억들은 별로 기억 못해. 강렬했던 것들, 이런 것도 기억할 거야. 집약된 시간선상이라고 하죠. 그죠 뭐? 정서적으로 신나는 사건들. 그럼 아까 나왔던 봐라, 과거에 이런,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과거에 이런 경우들, 공통점.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어, 정서적으로 어떻게. 신나는 사건들, 자 공통점이야.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 어? 어. 과거를 이렇게 기억한다고. 왜 어. 이를 필라고관주하다요 관주하다. 여기. 됐니?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나왔어요. 자, 찐하게 라이딩 예. 이런 측면들 자, 써 볼게요. 자극적인 에피소드의 자극적인 측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잊어버린다. 어떤 건 잊어버리니? 그렇지. 아까 일상처럼 지루한 부분들, 조각들은 어떻게 한다? 잊어버린다. 까먹는다. 됐니? 네. 자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 주로 필요한 것. 과거에는 이런 것들. 과거의 아, 것들. 자, 그래서 아, 여름방하고 뭐가 되는 것이다? 해상되어질 것이다. 소환되어질 것이다. 여방이소환되어 거라는 얘기는 뭐니? 아, 옛날에 여럿방 소환되는 거예요. 아, 뭐해? 하나, 아, 집중조명. 하이라이트 집중조명. 장미꽃, 빨간 장미꽃 진화가 있어. 불 닦았어. 하이라이트 딱 비춰. 이걸 뭐라고 해야 하? 하이라이트 알겠어? 네. 집중조명. 집중 조명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자극적인 거라든가 그다음에 생생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신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집중 조명 이것들이 회상되어 질 것이다. 이런 방 그래서 자 뭐가 덜 자극적인 놈들은 어떻게 돼 fade away 얘기했잖아. 희미해졌다가 희미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희미해졌다가 결국에는 잊혀질 것이다. 영원히 잊혀질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자, 이렇게 인과관계입니다. 결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결과로서, 뭐할 때, 우리가 평가할 때, 이스티베이트, 이스티베이트 하면 평가하다, 진작하다, 뭐를 진작한다, 의지동어순으로 나와 있는 의문사들이 나와 있다. 의, 네. 주, 의, 주. 여기가 주. 맞아요? 네, 짱이. 그 다음에 동. 렇죠 네. 동. 됐어요. 그래서 언제, 어, 언제가 아닌데요. 어. 어떻게, 우리가 뭘 평가하려면 뭘 평가할 때냐면 우리의 다음 여름방학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만들 것인지를 어떻게 할때 아, 평가할 아, 네. 때끊어두면돼 짐작할 때, 우리는 자 과, 과거를 소환할 거 아니야. 과거에 신났던, 아까 집중 조명 됐던, 집중 조명 됐던 어? 집중 조명 됐던 하이라이트 이때 여름방학을 생각하니까 당연는 아, 어떻게 되겠어? 긍정. 음, 긍정을 음. 과대평가한다. 긍정적인 것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됐지? 네. 자 이런 것 같아요. 이거 가정으로 보시면 되고 에즈도우는에즈이프하고 똑같다. 너희들이 음. 만나는 에즈이프가 마치 뭐뭄처럼 이랬습니다. 네. 마치 뭐뭄처럼 그러면 부정확한 그림이야. 과거의 부정확한 이런 화면, 그림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 뭐에 대한 이유야 우리의 부정확한 예측에 관한, 너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정확한, 부정확한, 부정확한 어, 그저희 말하는 예측에 한 가지 이유다지. 우리가 부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이유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과거에 대해서 부정확한 환련들이 아, 존재한다는 얘기야 있는 것처럼, 어? 네. 있는 것 같다. 자, 하나만 아, 뭐죠? 정확하지잖아. 여기 저또 아예 m이 붙었어. 보잖아. 부정확한. 그래서 부정확한이야. 이거 이거의 동역 프리사이스의 동의는 에큐리트에요 정확한 여기에뭐 붙었어요? 부정한 아스트터는 아예 엘이 붙었어요. 인액큐리트, 부정확한 리히네 그래서 요약하면 답이 뭐다? 칙춘인식 아. 아. 과거에 대한, 과거에 대한 칙춘인식 우리는 우리가 유지한 다라는 종류는 아니에